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미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여기 마이크로사의 골드 만년필인데요 참고로 마이크로사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완전히 완전히 망해버려 가지고 구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중고거래도 겨우겨우 구했는데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거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외관은 오늘 일단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외관상으로는 일단 블랙과 골드 색상으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표현 했고요 여기 캡 부분에 보시면 여기 마이크로사의 노고와 함께 마이크로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캡 뒷부분에 테일 부분에 보시면 테일 부분에는 캡을 끼울 수 있는 그런 홈이 존재하고요 위에 여기 클립부분에 보시면 클립부분에도 골드색으로 이렇게 빗금을 쳐가지고 여기 고급성이 조금 더더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조금 망했다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 없지 않다다의미네요 이게 망한 이유가 굉장히 웃긴게 이게 망한 이유가 웃기다 기보다는좀 슬픈게 조금 그 뭐라고 해야되지 그때 IMF 당시에 한참 잘나가던 회사였는데 그때 도산을 했어요 그때 도산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마이크로사가 지금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하기 아 뭐야 흔들다는거그 다음에 뭐 다음으로는 이제 펜촉인데요. 펜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돼서 그런지 약간 어, 잉크가 조금 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물론 잉크가 막 그렇게 많이 샌다고 하진 않는데 잉크가 조금 셉니다. 네. 하지만 여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도 각인이 이렇게 잘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마이크로사가 아마 제가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이때 마이크로사가 어, 굉장히 열정적으로 만년필을 만든 것을 알수있더라고요 이때 마이크로사가 만년필을 만들 때 이때 몸체부터 시작해서 일단 그 몸체부터 시작해서 촉까지 촉이랑 컨버터 그리고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나오려다가 중간에 도산이 돼가지고 만그 만년... 컨버터는 안 나왔어요 컨버터는 안 나왔는데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국제 규격이라서 다른 만년필에 있는 어그 컨버터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는 자바 만년필에 자바, 자바, 자바 만년필에 자바 컨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하란 말, 하란 말을 계속 이어하자면, 이때 굉장히 노력을 했던 흔적이 보이는 게, 제가 자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촉부터 시작해서 피드, 그리고 컨버터까지 전부 다 스스로 자체 생산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도산하는 바람에, 모든 거는 무거품이 되어버렸죠. 네 그리고 피감을 되게 설명해 드릴게요. 피감 같은 경우에는 피감 같은 경우 는 굉장히 버터 잘라듯이 굉장히 부드러운 피감을 보여줍니다. 부드러운 피감을 보여주는데 어, 여기서 역시 피압에 따라서 피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굵기가 변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 그 외에는 뭐 물론 피라미를 조금 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조금 인카가 조금 많이 새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연구가 조금 덜된 거라고 저는 확인을 했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한참 연구 단계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어 제가 기억을 한다기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기억을 하고 계시거,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뭐 대충 뭐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컨버터가 미 포함성된 상태예요 제가 그래서,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는데, 제가 자아 만연필 거 뽑아가지고, 여기다 에 끼워가지고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마이크로사의 만년필을 혹시 이걸, 어 구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아 만연필에, 자아 만연필에 자바 컨버터가 사용이 가능하니, 어, 그 자아 만연필 컨버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 만년필이에요 뭐, 그 외에는 뭐, 튼튼하고요. 튼튼하고, 뭐, 좋아요, 좋은데, 망해버렸다는 게 매우 아쉬운 따름인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파니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참고로 가격 설명을 굳이 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은 망해버려가지고, 가격,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고가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애매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격대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점 유의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